2019년 2월 1일 감성카드 시청자 참여 글을 쓰고 읽어보다 제목 거절에 익숙해지세요 글쓴니 책성비 금일 작품 내용 50개의 공모전에 도전했지만 탈락했죠 서류 탈락부터 최종 탈락까지의 많은 거절 또 다른 제 도전을 해도 제 이름은 보이지 않죠 거절을 당한다는 것은 두렵고 힘듭니다 그 과정에 피나는 노력이 담겨있죠 그래서 제게 더 슬프고 힘들죠.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거절이 무뎌질 필요가 있죠. 실패가 아닌 현재의 문제점 냉정히 판단하여 개선하라는 힌트 반복되는 거절에 익숙해져봐요 그 거절을 힌트라고 생각해봐요 분명 반복되어 힘들게 한 거절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감성카드가 보고 느낀 점 언젠가 거절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받아들죠. 큰 성공으로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나의 희망을 알아가면 조금씩 도전을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.